반갑습니다.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도나 메소드의 릴리징입니다. 어,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흘려보내기, 내려놓음, 놓아버림, 그리고 허용하기도 어, 포함이 됩니다. 또한 저는 사실 용서하기, 사랑하기, 어, 감사하기,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포함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, 뒷부분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, 제가 성공 트레이너서 얻은 깨달은 부분을 함께 어,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, 그렇다면 은 오늘 이 릴리징에 대해서 다룰 건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릴리징이 잘안 돼요 릴리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릴리징은 우리 본연의 능력이다 라고 헤일 선생님과 레스터 레벤스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저 역시도 어, 릴리즈링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 어, 동의하고 있는 바이고요. 어, 그렇다면 내가 본연의 능력인데 왜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? 라는 어,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레스터 레벤스 선생님은 이릴리징을안 되는 이유 릴리징링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어, 첫 번째는 릴리징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 즉 릴리징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, 두번째는 릴리징을 할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물론 이 두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함축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 릴리징을 하기 싫어한다고 어, 말씀을 하셨고 왜할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,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유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릴리징을 할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릴리징이 잘 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 흘려보내기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결정을 안 한다. 왜 흘려보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, 사람들 흘려보내기 할지 몰라요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안 돼요. 이거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을 왜안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물에서도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을왜안 하죠? 여기서. 잠깐 말씀드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온판 뒤집고 쓸까봐 화를 막 허용하라고? 우리, 우리, 우리는 긍정신도롱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를 막확 불러들여가지고 화에 막 내맞겨 막또는화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이걸 밀쳐도 모자랄 방법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온방티지고 있을까?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, 우리가 물그 무서운 이유는 힘 빼고 물에서 누워봐. 아, 물에 그렇게 누워버리면 내가 물 속에, 막 그렇죠? 잠들고 응. 영원히 물 속에서 잠길 것 같잖아요. 긍정적인 것도 흘려보내야 돼요.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? 그게 왜 궁금해요? 저도 항상 물어보고 싶거든요. 그게 궁금한 이유가 있나요? 이게 궁금한 이유는 똑같이 두려움 때문이죠. 이 좋은 거를 흘려보내면 난 없어지고 또 화에 대해서 막뭐 나타나는 거 아니야? 라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. 두개다 두려움 때문이에요. 물 속에 들어가서 물 허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감정 리리징을 하는 데 있어서, 어, 우리가 빠지는 함정 또는 장애물, 적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입니다. 이 감정을 흘려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. 에 이게 핵심이에요. 네. 흘려 보내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. 흘려 보내기를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본연의 능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할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셰도나 메서드 그 트레이닝에서 헤이스님 맨날 이런 거 짐짝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. 그래가지고 이제 릴리징하는 거를 짐을 갖다가 이렇게 뻗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. 항상 짐 이렇게 내려놓는라고 아, 내려놓으 자꾸 들고 있냐고 아 내려놓으라고 음. 우리는 안 내려놓죠 이걸 내려놓으라고요? 이거 내려놓으라고요? 안돼요 이걸 내려놓으면 은이 용기 평화의 감정을 내려놓으면 저는 다시는 이 감정을 가질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두려워를 갖고 있고 화를 내려놓으라 해도 화도 안 내려놓죠 이걸 내려놓으면 더 많은 화가 저한테 닥칠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꽉 잡고 있어요 이걸.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들 대부분의 성인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게도 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왜극단에 가느냐 레스터 선생님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당신 3개월 이내로 죽을 거야 침대도 나오, 침대 밖으로도 나오면 안돼 잠자리 밖으로 나오지 마 걷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에크하르터 톨레스테님도 자살한 열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극단에 가서야 깨달음을 얻었거든요.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? 끝까지 가봐야지 가면은 아 모르겠다 이거 다 포기를 하잖아요. 그거를 느낀 거예 그렇죠. 정확하게, <웃음> 네,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좀 제가 끝단에 가잖아요. 결국 이걸 잡고 있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, 어차말막 이렇게 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쳤어요. 어, 내가 뭐 뭐랄까요.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까요? 사막을 걸어가는막 혼자 가도 힘든데 막 짐도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죠. 아,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. 아, 죽을 수도 있다. 그럼 지금 이게 대수입니까? 바로 던지겠죠. 네. 그 죽는 음. 순간에 다 던지는 거예요. 죽기 직전에.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가서는 절대 애를 안 놓는거죠 허용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계속 잡고 가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이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뭐 깨달음들 그런 것들이 꼭그 극단에 가고 저는 어떤 것도 많이 봤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전기들 있잖아요 꼭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이상하다.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중간부터 시작하면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쉽잖아요 관계가 몇개 없으니까. 근데 이 사람들 이꼭 여기 밑바닥이나 지하실을 가야 돼. 막 인생, 인생 막 극단에 가고, 막 빚도 지고, 막 가족도 파탄 나고, 막 건강도 파탄하고, 인간니다 파탄 나는데 보통 파탄도 아니고, 막꼭 진짜 막 극단에 가야 돼요. 더 이상의 그게 없이. 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꼭 평탄하게 가다가 많이 성공했어요. 이런 분들 한 명도 없고 왜 이렇게 가다가 지하실까지도 뚫고 들어가가지고 올라오고요. 음... 이상하지 않아요? 꼭 평탄한 사람들은 중간까지밖에 또못잘올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아 저기 그러면서 우리 모르니까 저런 사람들도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? 네 이해돼요. 네, 네, 네. 그렇다면 오히려 오히려 나는. 저 사람보다도 더 불리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되지 않으세요? 음, 그럴 수, 있게, 그때까지. 어, 저 사람은 저기 그죠, 어, 저 사람은 어, 저렇게 어, 바닥이 있으니, 어, 저렇게 밑바닥이 있으니, 맞아, 어, 맞아. 축복이 야고축 굉장히 축복이죠,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복이야, 갖게 돼. 그렇죠, <웃음> <웃음> 거기서, 어, <맞아. 웃음> 거기서 어. 그냥 그걸 하면 되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<웃음> 뭐, 얼마나 좋아요 지금? 축... 축복받았죠, 지금. 굉장히 성공하실 분이에요. 우리가 더 불리해요, 지금. 그렇다니까요. 밑받렇게 네, 네, 네. 있어야 되는데. 밑받아, 이처럼. 그래서 꼭리징이 아니더라도 그 정말 일그 어떤 <웃음> 부자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. 지금 보면 자기 아들 아들이나 딸들이 있잖아요.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일부로 그런 극단의 상황에 좀 처하게 하는 거예요. 음. 우리 집이 많이 써. 그래가지고 일부로. <웃음> 일부러 연기하듯이 해 가지고 이제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, 네. 네. 또는 아들들을 그런 상황에 보내기도 하고 극단의 상황으로 망했어요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진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, 집도 막다 팔아서 사라진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아. 갑자기 망했어요 해가지고 단칸방에 들어가서 몇달 생활, 생활을 하는 거죠 네. 부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연중에 뭐 정확히 뭐 릴리징 이런 거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맞아. 극단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렛서 스님도 사실 얘기하셨지만, 우리가 가실 때 극단에 갈 필요가 없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뭐 모르는 상태로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극단에 가지만, 극단에 갈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. 우리가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. 맞아.